You know, without you, so your i so w h o n t h a o o h e r e n n i n g i n g o you. r y i g y o i d y i n g l l i n g 그래에서 제가 코코코로 데뷔했었는데 오랜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아, 마지막 엔딩 봐야지. 노매 <목소리도> 네, 그 굉장히 어이 어, 나오는 시즌 고매 시즌에 맞게 좀 세븐틴 표 되게 편안한 감성의 노래예요. 그래서 가사 뜻도 굉장히 좋아요.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하고 너가 있게 내가 있다. 무엇보다도 이제 타링라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어, 캐럿들이 정말 좋아하지,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일단 저희가 봄에 나오는 만큼 되게 따뜻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... 편하게 들으시면서 조금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요 근래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노래지 않나. 그 들려드리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다는 말을 최근 큰몇 몇 년간 가장 많이 들은 노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의 귀에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. 멤버들끼리 좀 고민이 많았어요. 이 음악에 어떤 춤을 춰야 될까. 네. 참 연구를 많이 했었죠. 멤버들끼리 동선도 엄청 어려워요. 이렇게 막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서 연습정 많이 했는데 카메라 그래서 위의 구도나 이런데 부감으로 딸때 굉장히 동선이 좀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얘또 뭐하고 있어 <웃음> 이좀캐주얼하면서 고민 듯안 고민 듯 자기 아주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여기 어 시작했다 어 기억해 달링이라고 부르면서 좀... 가자 파이팅 나 여기서 부르기 버넌스 처음에 나오는 게포인트죠 맞아요 제가 포인트예 아 따뜻하고 그리고 또좀 간질간질한 느낌이 많이 들어던것 같아요 <목소리> 더 서정적이고 달콤한 안무인 것 같아요 아첫 아, 번째 이제 민경 벌스 때한번 네. 제가 조종하는? 네. 민경이 저를 이렇게 조용하는 네. 느낌으로 네. 가사에 데킬라가 나오는데 잔을 연상시키는 그런 안무를 좀 제가 만들어 줄게요. 브릿지 같은 부분은 민경이랑 같이 오버랩 되는 파트여서 서로 이제 어깨부터 시작되는 그런 안무를 신선한 조합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디노가 이렇게 손으로 미심잠을 만들어줘요 제가 이제 킬라를잘 마시는 건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킬라를 마시는 것처럼 보일까 라는 그 나름 많이 했고요 그 사소한 디테일이 잘 보일 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들으시면서 나무속에 있는 사소한 디테일들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911먼 컬링, l 119에 전화하라고 미급해요 지금 너무 보고 싶어서 My darling, k e <목소리만> 노래 하면서 즐기고, 엄마도 즐기고, 활던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<목소리만> 맞습니다. 저도 D8이 이번에 노래를 진짜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서, 보는데 너무 가슴이 막 설렜어요. 고마워요. 아직 쌀 말해, You know without you I'm so lonely When you're not here I won't calling Into your heat again I'm diving You know without you I'm